네, 저는 뇌갈련나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낮에는 이제 제법 뜨겁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약속 장소에 마련된 야외 주차장 한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반갑게 친구를 만나 2시간 남짓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를 타보니 햇볕 아래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터라 이젠 제법 차 안이 훅군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강변도로라 제법 속도를 내는 구간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잘 붙어있던 블랙박스가 툭 하고 떨어지면서 매달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터라 돌발 상황에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 이러다가 사고도 날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 여름부터 뜨거운 열에 양면 테이프가 힘을 잃어가지고 떨어진 것을 다시 붙여놓았는데 한번 떨어지니까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또 붙여도 떨어지고 하다가 여름도 지나고 괜찮아져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운행 중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거다 싶어서 한 가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내 차의 블랙박스 이젠 운전자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사고 발생시 유용한 자료 확보를 해주는 이 블랙박스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블랙박스 설치 시 떨어지지 않고 좀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 아우 너무 좁네. 며칠 전 운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걸 찾아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블랙박스 마감제 바로 이건데 잠깐 구성품을 살펴볼까? 조그만 검정 플라스틱 캡 같은 게 하나 있고 다양한 볼트와 너트도 있고 별 렌치도 하나 있는데 가격은 9,500원 정도로 구성품에 비해 특허 상품이라 그런지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홍보 내용을 보면 세계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우리나라 제품이라 하더라고 이 제품은 기존의 방식처럼 블랙박스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에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순정 룸미러에 체결해서 거치하는 방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썬팅을 재시공하거나 하더라도 다시 떼었다 붙였다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찬으로 들어가서 시공을 한번 해보자고 아, 먼저 블랙박스를 너트와 볼트를 풀어서 분리를 하고 유리를 보면 양면 테이프가 유리에 붙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지저분하니까 떼어내야겠지 날씨가 뜨거운 날엔 손으로 살살 뜯어내도 잘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뜯어내면 잘 떨어지지 않고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살짝 열을 가해서 뜯어주면 잘 떨어지니까 알아두고 이제 양면 테이프도 제거했으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 블랙박스 마감재를 시공해보자고 첫 번째로 별 렌치를 이용해서 순정 육각볼트를 먼저 빼내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 거치대를 동봉된 볼트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서 거치대가 고정될 수 있도록 조여주고 세 번째로 분리해 놓았던 블랙박스를 거치대에 끼우고 역시 동봉된 볼트와 너트 중 규격이 맞는 것을 골라서 끼워서 고정을 시키고 네 번째로 배선을 연결하고 정리를 하면 끝나게 되는 거지 동티비 어때? 시공작업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또 완벽하게 고정이 되니까 뜨거운 여름철 이제는 떨어질 염려도 없고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철 자꾸만 떨어지는 블랙박스 때문에 고민하셨을 텐데요. 반복해서 떨어지다 보면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가해져서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손상뿐만 아니라 제 경험처럼 운전 중 떨어지게 되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보신 것처럼 저렴하고 간단하게 시공하시고 안심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렌다 네, 수고했어, 동태뷰.